안녕하십니까 전원 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주택은 양평읍 도곡리에 위치한 신축 전원주택으로 가격이 3억 중반대에 저렴한 전원주택입니다. 먼저 양평군에는 도곡리가 양서면에도 도곡리가 있고요. 양평읍에도 도곡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양평읍 도곡리에 있는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서 비선호시설로 치자면은 한 60m 정도 떨어진 곳에 기차길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소음이 그리 심하진 않지만 일단은 비선호시설이 있다는 건 먼저 고지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양평읍 도곡리라서 양평읍 까지 편의시설까지 가는데 차로 10분도 안 걸리는 곳에 모든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37번 국도까지의 거리인데 거, 거리상으로 한 1.2km 정도 나옵니다. 37번 국도를 이용해서 여주 2천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또 6번 국도도 올라타기에 편한 국도입니다. 37, 37번 국도는요. 그리고 지금 제가 찾아가는 길은 마트하고 시외버스 터미널 그리고 그 롯데마트 인데요 롯데마트 주변에 하나로마트도 같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추가로 지금 한 1.2km 정도 가시면 양평역까지 갑니다 양평역까지는 그러면 거리상으로는 한 5km 정도 나옵니다 차로는 뭐 5분 10분인거 아니면 다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평읍 각종 편의시설, 초중고등학교 개인병원들도 차로 5분 10분이면 모두 다 도달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토지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목은 현재 지목은 답이고요. 용도지역은 보전관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는 평당 41만 1천원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알당입니다. 네, 이 땅은 도로 지분이 없이 알 땅만 1 2 7평을 사용합니다. 도로 지분은 왜 별도로 없냐면 지금 보시는 현황도로가 현황도로를 쓰고 있고 또 소유는 종중소로 되어 있어서 건축허가 에 전혀 문제없고 사용상에도 문제가 없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 지분이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개별 지하수를 사용하시고요. 정화조를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LPG 가스보일러를 사용해서 난방과 치사를 합니다. 주차는 외부에 두대 정도 될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경계, 이 경계선의 경계 펜스는 준공에 나면 그때 그 소유자분이 별도로 추가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앞쪽으로 차 대는데 왼쪽에 보시면 잔디가 안 심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국유지의 일부를 이분이 지금 점용 받으셔서 지금 밭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밭 형태는 국유지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야외 수도가가 설치되어 있어서 뭐 잔디에 물 주거나 밭 관리하기에 용이하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그리고 일단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집은 경량 철골조 쉽게 말하면 샌드위치 판넬에 사이딩을 붙여 가지고 사이딩 몰딩을 해 가지고 지은 집입니다. 그래서 좀 가격대가 저렴한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현관 들어가시면 신발장이 크게 비치되어 있고, 하부에 센서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은 현재 미진공입니다. 건물은 다 완공이 됐는데 아직 그 준공 신청을 하지 않아서 현재는 미준공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구조는 경량 철골조 즉 샌드위치 판넬 구조로 되어 있고요 향은 그 거실 창 기준으로 했을 때 동남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집은 단층으로 되어 있고요 전용면적이 25.1평으로 되어 있고요 구조는 방이 두 개, 욕실 하나 그 다음에 싱크대, 거실 넓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일러실 겸 다용도실이 조그맣게 비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방은, 그, 북박이장이 없고, 있는 그대로 있는 방 중에 하나입니다. 나머지 방은 북박이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싱크대가 하나인 점이, 아, 저 화장실이 하나인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 거실은 면적이 있다 보니, 거실 면적이 좀 다른 집에 비해서, 사이즈 대비해서 좀 넓게 나온 편입니다. 그리고 주방 싱크대는 일자형으로 쭉 뻗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사는 LPG 가스 보일러를 사용해서 취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앞으로 걸어가시면요 여기 냉장고 자리고요 앞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LPG 가스 보일러실 겸 세탁실 겸 다용도실입니다.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에 여기는 방두개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북박이장을해 놓으셨어요. 지금 설치해 놓으셔서 면적이 북박위장이 차지하는 면적이 있어가지고 방 면적이 실제로 그렇게 커보이진 않습니다. 다시 나가서 거실 보시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